대수술 하는 거 맞죠? 여기 인중이 좀 뭔가 이거 약간 좀 이런 입안 절개를 하나요? 궁금한 고 있으실까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게 원래. 전... 어, 원래. 전... 어, 비대칭적인 측면도 이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던 부분 이 어떻게 봐도 많이 작아진 거 보이죠? 이겉의 저, 저, 어, 테두리는 제 살이고 안에 테두리가 그렇죠. 이제 뼈인 거죠 반반적으 입과 턱의 위치 이런 거는 윤곽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사의 음. 윤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처럼... <웃음> 지금 이제 옆으로 보면 어, 윤곽을 받고 저한테 오셨을 때의 얼굴인데요. 팝고턱이 전반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밀, 일, 예, 일자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팝고턱을 뒤로 집어넣는 방향으로 수술해서 이제 이렇게 뒤로 들어간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있고, 고턱이 이렇게 입체감 있게 뒤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네? 윤곽을 했지만 아직 덜 정리된 부분과 비대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전 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 수술하고 나서 후에 음. 저 수술했을 때 끼웠던 나사를 음. 제거하는 게 최대한 언제까지 조금은 언제까지 어차피 1년까지가 잘 뽑히고요. 네. 1년이 지나면서부터 잘안 뽑히기 시작해요. 네. 어, 여기 지금 있는 나사 중에서는 이 네. 위에 있는 거는 나중에 뽑아도 웬만하면 다 뽑히고요. 네. 근데 이 아래쪽에 있는 이긴 나사들이 나중에 뽑으면 좀잘안 뽑혀요. 아 회복 기간은 네. 얼마나 혹시 되나요? 응, 일주일 음. 그냥 붙는 것 때문에 음. 네, 입안 상처 관리만 하고요. 네. 좋습니다. 일전 됐으면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음. 뭐 사셔도 됩니다. 핀 제거 생각 있으시면 되도록이면 빨리 날짜 잡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뵈요. 네.